케이블카 타는 것입니다 네 성도 케이블카 타기 위해서 어, 좀 티켓 끊는 데를와 있습니다 아이고 복잡하네요 여기서 에스컨트를 컬 타고 서 올라와야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기 내려가는 길이고요 자 여기 보세요 저말 안되고 키궁이 한대 때려오는데 말잘 들어야 돼 알았죠? 말잘 들어야 됩니다 아 어, 여기 키궁이 또 있네 손한만 들어보시고 예, 이것도 뭐 비행기 탑승구처럼 아주 복잡합니다. 예. 예, 이거 타는데 사탕을 하나 주는 이유가 뭘까요? 예, 에... 예, <웃음> 사탕 을 주는 이유가 뭐야? 사탕 사탕 주는 에? 서비스. 예? 서비스. <웃음> 예, 이제 탑승을 좀 하려고 있습니다. 아우 좋아! 좋아! 카 엄마! <웃음> 아니야? <웃음> 야, 좀 한, 한, 야, 네, 나만 가좀저많이되겠니다 야, 맞네. 예. 한, 한, 예. 한, 네. 아, 아까 이거 앞 보세요. 저 좋다. 네, 네. 응. 어, <웃음> 가복셔가 어, 예. 어, 예. 한번 보세요. 어, 예. 야, 멋도니다 덕성에. 역시 또. 야간에 응, 오니까 또 멋지네. 정이 <목소리도> <야>. 좋아요. <목소리도> 좋아요. 진짜. 오, 네. 좋다. 예. 이게 몇 미터죠? 80m인가? 기지가 날지 타고 와야 되겠는니다 최고 주탑을 이제 막지고 있습니다. <웃음> 저저저차 한번 보세요 저저 저 높이 아까 전 80m 와했어요 예, 예, 예. 한번 보세요 지금. 예, 우와, 예. 그, 그 높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. 지도의 지금... <웃음> 네. 성도의 이거 바아남 <웃음> 공원에 내리면. 아, 야경, 아, 야경 멋있네요. 멋있어이쪽 성도 케브가 야경이 밤에 어, 오니까또전형에인캠 예. 아, 여쪽이 이 여기 들도좀 바로 벌이잖아요, 지금. 예. 밤에 걸어도 못있겠네요 예, 어. 안남 주차장입니다. 예. 와, 이다 오니까 또 이거 있으 <웃음> <야. 웃음> 모델 좋고. 에이, 스카이 하이버 전방이랑 가봐야 되는데요. 지금. 네. 네, 타고 와서 타고 와서 지금 송도 에이, 스카이 파크를 한번 기는 것도 아주 좋은데요. 네, 벨로 k n a 스라는데요아이도 <웃음> 움직이고. 와. 엄청 깁니다 왜? 왜? 왜? 오, 겁나이 무서워네 <웃음> 우와 실감납니다 얼이 무서워라 아, 이것은요 네, 네. 간식도 네, 많이 먹을 수 있고요 주기 쓰는 거리도 엄청 많습니다. 외이것은 어, 그 왕국이기 때문에요 또갈 때도 타고 가야 됩니다. 사기 당했어요. <웃음> 너무 어, 바람 다르다 많이 불다 많이 문다니까? 아이고, 들어오는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야 중간에 세지는안 세죠. 그러진 않아. 계속 아 네. <웃음> 마음속으로. 탑이 80m 정도 된다 했어요. 네, 내려갈 때 보니까 또더 또 멋있네, 오. 타격이. 정말 좋네요, 또한 번. 네. 그거 한번 타봐야 되겠구만. <웃음> <웃음> 어, 지금 바람이 엄청 불고 있네요 <목소리> 상당히 <목소리>